위험하긴 하죠 근데 오토바이가 되게 많으면은 속도가 별로 안 나서 그렇게 많이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하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도로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붙어가면 은 느리게 가는 거고요 중앙선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중앙선 가까이 쪽에서는 주로 차가 다니는, 다니니까 어,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그 차들이나 오토바이가 되게 빵빵거려요 우리나라 같으면 되게 기분 나쁠 그건데 뭐 사실 빵빵이 뭐 기분 나쁘다고 빵빵 할 수도 있지만 나 뒤에 지나간다 라는 의미로도 빵빵 될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가 빅스 입니다 뭐 우리나라 마트랑 거 비슷하죠 뭐 세일하는 거 이렇게 뭐 붙여 놓고 얼마에 판다, 얼마에 판다 하는데 뭐... 여긴가? 아 오케이 자 이런식으로 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무슨 시장? 꼰시장 대각선 쪽 바로 앞에 있는 데인데 뭐 그냥 빅시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1층에 이렇게 네 약간 어설픈 쇼핑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 1층에 하일랜드 커피도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는 데는 하일랜드 커피가 안 보이긴 해참 재밌어요 여기는 에어컨도 틀어놔서 뭐 시원하네요 저 앞에 롯데리아도 보이고 여기 CGV도 있네요 극장 뭐 켄터키 프라이 치킨도 있고 번째 오네요.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보고 오시는 분들도 참 많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다낭 오시면은 롯데마트 많이 알고 가시는데 저는 이제 빅시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죠 빅시는 태국에 가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네 저기 반미를 파는데 반미를 보면은 네 대부분 뭐 15,000동, 12,000동 이렇게 하네. 네 바게트 안에다가 뭐 고기 들어간 것도 있고, 소세지 들어간 것도 있고, 이렇게 요네아 재밌어요. 저는 여행 오면 은 이런 마트 같은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메비 카메라 오케이, 시세노 오케이. 아, 빅시. 네, 왔습니다. 사람이 꽤 많아요. 이게 네. No? 자. 아, 자, 여기 이제 마트 전에 네, 과일 코너가 먼저 나오네. 자, 한번 쭉 찍어 볼게요. 네. 와, 바나나 사이즈 보세요, 진짜. 대박이죠. 이거 뭐 이거 드래곤 프루트라고 하나? 네. 요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양배추. 어, 양배추, 배추가 3만 동이네. 막 1,500원이네. 어, 꽤 센데요?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놓은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팔죠. 그 다음에, 아, 이거. 이거 한천원 정도 하는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. 이거 새우 작은 거거든요. 이거 네. 뭐 요리할 때, 뭐 찌개 끓일 때넣어어도좀 괜찮더라고요. 그 다음에, 이게 무슨 주스지? 와, 옥수수, 옥수수 우유. 네. 요것도 베트남에서 있는거예요 신기한거죠 그러고 여기 와우 뭐 빵으로 네뭐 이것저것 만들어 놨어요 베트남 네 하면 역시 이제 바게트죠 그죠 네 프랑스 집에 받아서그 영향으로 뭐 프랑스 사람들이 옛날에 역사적으로 해서 가르쳐 줬겠죠 근데 뭐어 너무 맛있어 바로 한 바게트는 진짜 최고죠 너무 맛있죠 그리고 네, 요렇게 빵 종류도 있고요. 가격도 너무 싸죠. 네. 7 0 0 0동이면 나누기 20 하시면 돼요. 공 하나 빼고 나누기. 2. 그럼 이게 350원 정도 한다라는 거. 정말 괜찮죠? 네. 그리고 여기에는 뭐 디저트 코너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도시락이네. 나름. 그죠? 네. 도시락 한지 오래돼서 별로 맛은 없어 보이는데 대충 가격이 지금 요거는 500원. 그 다음에 요거는 천원도 안해요 950원 정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햄하고 소세지 뭐 이런 거 파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반찬코너죠 그죠? 네 반찬코너 뭐 그닥 저는 땡기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어 김치도 파네요 그죠? 네 김치 야 베트남 사람들이 김치 사니까는 신기하네. 아 여기도 이렇게 네, 포장 김치도 있고 지금 이 친구가 든 김치. 김치가 500원. 어 김치, 김치. 음 응. 저것도 있고요. 여기 보면은 네 볶음밥도 있는데 마, 맛은 있어 보이진 않아요. 그죠? 네. 그리고 여기 닭 튀김도 있고요. 그다음에 역시 여기 또 특이한 생선 많죠. 우리나라 없는 거 이런 것들. 그리고 네, 오늘 공항 도착해서 시내나서 점심으로 먹은 개구리 납작한 생선 연어 연어는 뭐한이 어, 정도 사이즈가 한 4,000원 정도 하네요 네. 4,000원 지금 이 친구가 든게 한 2,800원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생선 코너에 아 이거는 오뎅인가 보다 그렇죠? 네, 생선 머리만 잘라서 이렇게 파는 것도 있어요 네.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쪽에 역시 이 바닷가가 넓은 땅이라 네, 이런 해산물 같은 거 우리나라도 베트남 해산물 유명하죠 그다음에 정육 코너도 있고 아이 친구가 영어만 조금만 잘하면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질 못하니까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었는데 뭐그 얘기를 듣는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우유 코너 그죠 또 베트남이 제가 추천드리는 거 하나가 일단은 그추천하는건 조금 있다 하고 여기 저 여기 오면 이렇게 요 쌀국수 그냥 기념으로 좀 사거든요 뭐 당면처럼 생기긴 했는데 얇은 면이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베트남에서 제일 좋아하는 면이 바로 요거죠 요거요네 자른 민속당면네 최고 맛있죠 베트남 완전히 그냥 전통적인 뭔 소리야 자 우유 그 다음에 저 항상 오면 사는 거 그거 치즈 치즈가 아, 저쪽에 있네요 치즈가 여기에 있어요. 어디있냐 어, 여기 있네요. 네. 이거. 이게 우리나라 코스코 가면 좀 가격이 꽤 있긴 한데 뭐 이런 거 하나 같은 거 지금 한 1300원, 1400원 정도. 그죠? 네. 8개 들어가 있는 거. 그 다음에 이거 랩핑카우. 이거 유명하죠? 16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얼마야? 이거 55,900이니까 한한 2,800원? 네.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저기에 뭐 우유, 연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여긴 또 아이스크림 코너죠 네.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많나 봐요 동남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꽤보여한꺼 꽤 어. <웃음> 어. 이거 이거 저거 맛있다고 이제 그냥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. 그다음에 지금 저기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는데 저 위로 올라가면은 뭐 이래저래 뭐뭐 뭐라고요? 그래? 뭐 다이소 파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수건도 있고요. 네 가끔 수건 되게 큰거 세일하는데 저는 한몇개 샀죠. 네, 한 2천 원 주고 샀나? 아무튼 큰거 호텔용 사이즈야. 근데 뭐 두께는 얇아요. 네, 이 친구 불렀어요. 아 반세요. 아요게 이제 반세요 만드는 건가봐요. 아. 오케이. 반세요 오케이. 자, 이 친구가 또 해주고. 반세요보다더 맛있는 베트남 또 가루가 있죠. 네, 바로 백설 부침가루라고요. 네. 뭔 소리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, 아, 어 네, 김과자. 김과자, 김놀이.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. 네. 김놀희라는 사람이 만들었나? 자, 또. 상나라 오면 또 라면도 한번 먹어봐야죠. 라면 종류도 꽤 많고, 한번 볼까요? 네, 뭐 이렇게 요그 정도. 네, 이 코레노, 코레노라는 라면 이거 팔도에서 만든 건데, 우리나라에는 없는데, 여긴 있네. 그죠? 한국 라면이 꽤 많아요. 어, 진라면, 진라면, <웃음> 아. 자라면 버버자 요거는 이제 소고기 쌀국수 라면 인데 이게 잘 사면 맛인데 저는 고수를 잘못 먹어서 잘못 사면 어, 너무 못먹겠더라고요퍼가 가는 닭이죠 닭아요 라면이다 요 라면 고수향이 좀 저는 나서 어 국물은 비슷한데 못 먹겠고 그 다음에 또 오면은 여기서 하는거네 요거죠 요거 스파이시 소스 요거 쌀국수집 가면 있는 거잖아요 그죠? 에 네. 꽤 매콤해요 그리고 그죠 여기 차 종류 우롱티 여기 우롱티 있죠 우롱티 있고 어 과자 티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싼지 안싼지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. 네, 여러분 재밌으십니까재밌으면소리지엘라아 네. 요거 그죠? 네 대한항공 때문에 유명해진 요거 네. 요거는 가격이 좀 돼요 지금 제가 든거 한 통이 네, 우리나라 돈으로 한6천원 정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6천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람들 맨날 오면 사는 거 바로 커피죠 네. 커피 자. 하이랜드 커피는 뭐 워낙 베트남내 체인이 진짜 많으니까 뭐 유명한 거고 냄새도 좋아요 이게 한 지금 한개든게 이게 얼마야 뭐가 무슨 가격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카페콩아 이건가보다 하이랜드 7 2 0 0 0한 3,500원, 6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저기 G7 커피 있고 네. 여기 보면은 3 in 1 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. 이거는 커피, 설탕, 프림이 다 들어가 있다는 라 거. 예 네. 비낙 카페 요것도 있고요. 우영사람들도잘 사는 거 뭐, 티백으로 된 커피도 있, 어디 있던데, 여기는 보이지가 않네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여기 마른 요거, 네. 요것도 잘 사가죠. 요거는 얼마야? 3 6 0 0 0인가요 36,000원 써있는데 이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네 맞는 것 같아요 저거보다 사이즈 큰게 6 4 0 0 0 이니까 아그 다음에 요거 코코넛 안에 요거 갈아서 말린거 아 요것도 뭐 달짝지근하니 맛있죠 그럼 역시 망고 팔고 어요 망고도 보시면은 네이정도이런도 있는데 가격이 한 3천 얼마야? 500원, 600원, 3,700원 정도 싸네요 저거 사가야 되겠네 그런데, 저는 비에젯을 타고 와서 짐안 붙이는 걸로 끊어서 저거 사면 짐 붙이는데 한 3만 얼마 더 내는 것 같은데. 여기는 뭐, 초콜릿 사탕이고 볼건 없고. 그렇죠. 여기. 넛 종류, 넛 종류들. 그 다음에, 여기 커피 있고, 과자 있고. 어, 과자는 뭐, 딱. 제가 과자를 잘안 먹어서 네. 뭐 요정도 네요 아리에리하고 써있는거 이거는 일본거죠 이 이거 향이 꽤 괜찮은데 저걸 어떻게 들고가 무겁게 저거 안에 한5 k g 6 k g 도 되겠네 비행기가 좀 여유가 있으면 네. 살수있겠는데뭐 저는 지금 일단 여유도 없고요 네.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코코넛 가루 요것도 네. 지금 한 14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죠? 네그 다음에 이거 파파야 말린 거 요것도 싸고 어, 어? 이거는 이건 5 0 0원이 500원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고급스럽네 네. 선물하기도 좋고 오케이 그 다음에 베트남 과일이나 좀 볼까요 저긴건 뭐저 뭐야? 오인가? 호박은 똑같고 요거는 알로에 알로에 같네요 베트남이 또쌀또 또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죠 예전에 그 베트남 무인회에서 낮잠 가는 버스 타고 가는데 쌀농사 짓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넓은 그 논이었는데 거기를 사람이 혼자서 손으로 하더라고요 기계를 쓰는 데가 거의 없대요 네 식용유 오리온 커스터드 케이크 커스터드 얼마야 2500원?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? 네 그리고 이쪽에는 미원 미원이 있고요 네그 다음에 뭐 요정도 네 대충 요정도예요 네. 아무튼 네어넉맘아 베리 굿 신스 아, 마 이게 제일 좋은 건가 봐요 아~ 농마 파마치 아 요거 3만동 요거 1500원 네. 어,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저거랑 비슷해 그거 뭐야 멸치 액젓 네. 비슷한데 또온 김에 근데 얘는 유리병이라 이런 거는 또 비행기 또 못해오지 가다 깨지, 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방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온 그냥 뭐다뭐 옷이고 뭐 뭐고 빤스고 양말이고 다 멸치 냄새 액젓 냄새 난리가 나는거죠 자, 콜라 가격도 좀 구경해볼까 콜라는 요게 2리터 짜리 같은데 네 가격이 17,300 이니까는 900원도 안하는 거네 그죠? 네. 물 네, 이거 1.5리터 400원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죠? 큰 슈퍼 오면은 물은 아. 자 그러면 저는 또 2층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. 지금 제가 머무르는 호텔에 샴푸가 좀안좋은거에 머리가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거 하나 사서 써야되겠어요 치약 어 결국은 못가지가지아 어, 여깄네요 샴푸 리조이스 u 셀크 i 셀크 좋죠 이게 얼마냐 1400원 여기 1400원 정도 하네요 1400원 용량이 얼마 자 베트남 CGV 여기 역시 그 빅시 4층에 올라오면 있는 거예요 그냥 베트남 CGV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거의 비싸죠 뭐 그죠? 네 우리 베트남 친구들 영화 보러 왔어 그러게 여기는 큰 곳은 아니네요 옆에 이렇게 오락실도 있고요 네. 얼마 잘하지 한번 보자 <웃음> 또 얘가 또 <웃음> 사행성을 즐기네 어? 안 됐어 요 이럴 수가. 아 에뭐 그래봤자 받는 거뭐저저 저 토끼 인형 하나겠지만 아쉽기도 하네. 아 아쉽네. 안녕세요